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3륜차 통지의무 위반시 2륜차로 간주하여 오토바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216155 두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나 피고의 해지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과그 약관에서 이륜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 자동차의 정의는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륜차는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3륜의 자동차로서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말하는 이륜 자동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티가 이 사건 산륜차를 직접 운전하게 된 사실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티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라 직접 운전하게 될 경우 알리의무의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직접 사용 사실 또는 이 사건 삼륜차의 운전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재한 변경 증가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통지의무를 해택하였다할 것입니다 이 사건 안내서의 내용의 요지는 망티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피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는데 심사 결과 면책 결정이 나와 부득이 이를 통지한다는 것입니다. 결국 이 사건 안내서의 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보험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. 다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망디는 이 사건 3륜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당하였던 점 원고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3륜차는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재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로서도 원고나 망티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또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기재된 이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게 된 경우임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조사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확인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망티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피고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. 따라서 피고가 아이로부터 후해 사정 보고서를 제출받은 2018년 1 0월 18일에야 망티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재된 이륜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원고나 망티가 이를 피고에게 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에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안내서가 그때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에게 교부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.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을 모두 교부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 청약서 중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및 고객 안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는 내용 부분에 자필 서명한 사실.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미 청약서에 별도로 계약전 알리무 사항서, 오토바이 소유 여부, 비 소유 오토바이 탑승 여부 비탑승 부분에 구 표시를 하고 자히 서명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보험 모집인 제1호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그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자히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약관 조항상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나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태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하였다 할 것입니다. 나아가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을 소홀히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법 제 652조의 통지의무를 구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관조항상 유륜자동차의 정의와 범위는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시설명이 필요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